감자공주의 동화나라 친구들, 안녕! 재미있게 동화 들려주는 감자공주 이모예요. 환상적인 이야기와 신비한 모험이 가득한 아라비안 나이트 중에서 오늘의 동화는 비밀의 문 옛날 페르시아의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으리으리한 집에 돈도 많아서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 그런데 이 부자가 나이가 많아 큰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부자는 아들을 불러 말했어요. 내 아들 아미나, 아버지가 죽더라도 우리 집 재산을 잘 지켜다오. 깨꼬다. 부자 영감은 숨을 거두었어요. 아미는 물려받은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어요. 돈이야 얼마든지 있는걸 뭐. 자,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며 재미를 좀 볼까? <웃음> 돈을 물쓰듯 하니 돈은 금세 바닥이 나고 아미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아미는 시장에서 상인들의 심부름을 해주거나 짐을 날라주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젊은이,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나? 어떤 일인데요? 우리 집에 있는 노인들을 돌봐주는 일인데 그리 힘들진 않을 게야. 네, 좋아요. 아미는 신이 나서 노인을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해줘야 하네. 우리 집에서 보고나 들은 것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도 절대로 질문을 해서는 안 되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해서도 안 되네. 지킬 수 있는가? 아미는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의 집은 어마어마하게 넓었어요. 호화롭고 멋진 집이었지요. 우와, 집한번 크다. 의리의리한걸 아, 저분들이 그 할아버지들이구나. 아민이 집안을 둘러보고 있을 때 노인이 커다란 괴짝 하나를 아민에게 주며 말했어요. 아민은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뭔가요? 이 돈으로 우리 집 살림을 해주게. 자네가 갖고 싶은 것을 사도 되고. 아미는 그날부터 노인들의 시중을 들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미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노인들이 마주 앉아 서럽게 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에? 누가 죽었나? 다들 왜 저렇게 우는 거지? 하지만 아미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궁금한 점이 있어도 절대 물어보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자 노인들이 한 명씩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는 아민과 아민을 데려온 노인 단 둘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 노인마저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노인이 숨을 거두려는 순간 아민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어요. 저 왜 할아버지들이 마주 보며 울었던 건가요? 그건 말해줄 수가 없네. 자네도 우리처럼 불행해지기를 바라지 않거든. 아민, 이제 이 집과 재산은 모두 자네의 것이야. 하지만. 저 구석에 있는 낡은 문은 절대로 열지 말게. 문을 열게 되는 날에는 후회하게 될 거야. 노인은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아미는 많은 재산과 의리의리한 집을 갖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미는 그동안 있었던 이상한 일들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들은 왜 그렇게 슬프게 울었던 걸까? 저 문은 왜 열지 말라고 한 거야? 아미는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미는 커다란 망치를 들고 낡은 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 밖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문을 열자 난데없이 넘실대는 바다가 나타났어요. 아민이 어리둥절한 사이 독수리가 날아오더니 아민을 획 낚아채서 푸드덕푸드덕 날아갔어요. 그리고는 섬 한가운데 떨어뜨렸지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가득 태운 배가 나타났어요. 여인들은 아민에게 왕관을 씌워주며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아미는 신비한 나라에 도착해 눈부신 옷을 걸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요. 저 여인은 누구지? 어서 오십시오, 아미님. 저는 이 나라의 여왕입니다. 저와 결혼해서 왕이 되어주세요. 아미는 여왕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이 끝났을 때 여왕이 말했어요. 이제 왕이 되셨으니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쪽에 있는 문은 절대로 열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아미는 여왕과의 약속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은 흘러 7년이 지났어요. 아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 노인도 내가 문을 열면 후회할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겼잖아 그 문을 연 덕분에 난 지금 왕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아미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또 문을 열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웃음> 여왕이 열지 말라고 한 문을 활짝 열자 문 앞에서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민을 낚아채 올렸어요. 그리고서 힘차게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말했지요. 넌이 문을 열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었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재앙을 부르는 법이지. 부듯덕부듯덕 독수리는 아민을 해변가에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아민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아, 난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구나. <웃음> 다시는 왕도 될수 없고 여왕도 볼 수가 없어. <웃음> 집으로 돌아온 아미는 너무 슬퍼서 매일 꺼이 꺼이 울었어요. 예전에 아미니 돌봐주었던 그 노인들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들도 모두 나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이로구나.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어.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웃음> 이번에는 마법의 꿀잠 주문 준비. 얍! 아기도 꿀잠, 언니도 꿀잠, 꿀꿀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비밀의 문 옛날 페르시아의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어요. 의리의리한 집에 돈도 많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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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거두었어요. 아미는 물려받은 재산을 흥청망청 써버렸어요. 돈이야 얼마든지 있는 걸 뭐! 자,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며 재미를 좀 볼까? 아끼지 않고 돈을 물쓰듯 쓰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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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아미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노인들이 마주앉아 서럽게 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에? 누가 죽었나? 다들 왜 저렇게 우는 거지? 하지만 아미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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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 노인마저 죽음을 맞게 되었어요. 노인이 숨을 거두려는 순간 아미는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지요. 저왜 할아버지들이 마주보며 울었던 건가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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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왕이 열지 말라고 한 문을 활짝 열자 문 앞에서 독수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아민을 낚아채 올렸어요. 힘차게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말했지요. 넌이 문을 열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었어. 너무 욕심을 부리면 재앙을 부르는 법이지 부드덕 부드덕 독수리는 아민을 해변가에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아민은 그제야 깨달았지요 아난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구나 <웃음> 다시는 왕도 될수 없고 여왕도 볼 수가 없어. <웃음> 집으로 돌아온 아미는 너무 슬퍼서 매일 꺼이꺼이 울었어요. 예전에 아민이 돌봐주었던 그 노인들처럼 말이에요. 할아버지들도 모두 나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이로구나.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어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웃음>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모도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은. 환상적인 이야기와 신비한 모험이 가득한 아라비안 나이트 중에서 비밀의 문을 감자공주 이모 각색으로 들어봤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조용조용 아름다운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괜찮으시면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